안녕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할 영상의 내용은요. 골반과 고관절 그리고 그 주변의 척추의 공간을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작을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왼발을 뒤로 놓아주시고요. 네, 왼손으로 왼쪽 골반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발끝은 지금 앞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들이쉬면서 왼쪽 골반 위로, 내쉬면서 아래로 들이쉬고, 내쉬고, 들쑥, 날숨 여러분들 같이 하고 계시죠? 네. 마지막 4회, 지금시 왼쪽 골반을 바닥으로 내려주시고요. 왼쪽 골반이 뜨고 있는 정도, 또 굽혔을 때 왼쪽 고관절 안쪽이 뻐근한 느낌이 나는 정도 또는 무릎이나 왼쪽 발 쪽에서 닿는 부분이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반대쪽, 오른발 뒤로 했을 때하고 느낌의 차이를 비교해 주시면 요 골반의 교정의 효과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네. 자세는 제가 현 자세라고요. 골반 교정 자세를 보여드린 거에 있습니다. 네. 이제 오른손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왼쪽 골반을 잡고 들숨에 앞으로 충분히 왼쪽 대장 아래쪽에 공간을 확장을 시켜줍니다 내쉬면서 네, 내려놓으시고요. 들이쉬면서 왼쪽 골반을 앞으로 쭉 네, 고관절이 펴지면서 네, 왼쪽 대장 아래부분이 확장되면서 지금 이 자세는 변비에 특히 더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내쉬면서 네, 서서히 아래로 내려놓으시고요. 네, 네, 잘하셨고요. 그대로 오른손 바닥에 짚은 상태에서 들이쉬며 골반을 들어 올려주시고요. 왼팔을 대각선 방향 시선 왼쪽 손끝 바라보시고요. 골반 앞으로 살짝 보내면서 들이쉽니다. 내쉴 때는 배를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지금 왼쪽 골반을 들숨에 다시 앞으로 뻗어주시고, 내쉬면서 배를 천천히 안으로. 네, 골반 내려오시고요. 손도 아래로. 네. 왼쪽 골반과 고관절의 느낌을 잠시 살펴봅니다. 왼쪽 배 안쪽에서부터 골반 부분 왼쪽이 약간 더 부드러워져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가볼게요. 오른쪽 골반 잡아주시고요. 들이쉬면서 위로 내쉬면서 아래로 사회 하겠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쑥 날이 들쑥 날이네 오른쪽 골반 지그시 아래로 낮추시고요. 때도 상체가 쓰러지지 않게 어깨라든가 허리에는 너무 힘쓰지 마시고 오른쪽 골반은 스스로 밑으로 내려가도록 합니다. 네, 이제 왼손 바닥에 짚어주시고요. 들이쉬면서 오른쪽 골반을 앞으로 오른쪽 대장의 아랫부분을 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내쉬면서 내려놓으시고요. 오른쪽 대장의 아랫부분은 소장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위치이고요. 그래서 설사 증상을 겪는 분들이 이쪽 공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로 오른쪽 골반 내려주시고요. 이제 왼손 그대로 짚으시고요. 골반을 들고 들이쉬면서 오른쪽 팔 대각선 방향으로 뻗어 주시고요. 들숨에 골반을 살짝 더앞 내쉬면서 배를 가볍게 안으로 하시고요. 다시 들이쉬면서 오른쪽 골반 살짝 앞으로 내쉬면서 내려오겠습니다. 네, 이제 잘하셨고요. 이제 네, 오른쪽 고관절 또 복부 안쪽의 느낌, 오른쪽 골반을 바닥에 닿는 부분이 조금 더 편안한지, 또 바닥에 닿는 부분이 약간이라도 넓혀져 있는지 보시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느낌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조금 뻑뻑하다, 골반이 약간 뒤쪽으로 발을 보낸 쪽이 살짝 들려있는 것 같다. 아니면 접혀져 있는 면이 좀 뻐근하다. 같은 쪽에 무릎이나 발이 닿는 부분이 좀더 닿아서 아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나는 곳이 골반과 고관절이 아직 좀 부드럽지 않은 방향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좌우로 똑같은 횟수를 보여드리지만 약간 불편한 느낌이 나는 방향이 있으시면요. 그쪽 횟수를 더 해주시면 골반의 교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등을 대고 누워보겠습니다. 매트 좀 끝쪽으로 발을 가져가시고요. 네, 엉덩이하고 뒤꿈치를 한병 정도 가까이 놨습니다. 네, 손을 옆으로 짚어주시고요. 배를 당기면서 천천히 뒤로 몸을 눕혀보겠습니다. 허리 등 부분을 바닥 쪽에 최대한 지 많이 닿아 당... 네, 깊이 누워있습니다. 네. 어깨가 위로 이렇게 솟아있는 분들은 어깨 에 조금 더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경격도 들려있는 분들도 바닥으로 내려주세요. 턱 위로 들려있지 않게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네, 이제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겨서 허리를 낮추시고요. 들숨에 엉치를 꾹 아래로 꼬리뼈까지 더 닿을 수 있게 깊이 아래로 눌러보세요. 허리는 자연스럽게 살짝 들리게 됩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겨 허리를 바닥으로 더 내려주시고요. 엉치 꼬리뼈 부분이 더 아래로 내려가게 합니다. 네, 이제 각자 이 각자 허리하고 골반에 힘을 쓰는 그 패턴에 따라서 허리를 내리는 게잘 되는 분이 있고요. 엉치를 내리는 게더 편안하고 잘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허리하고 골반 쪽에 움직이 네. 어느 정도 범위가 가능한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때 힘이 더 강하게 들어가는지 파악해 주시는 게 허리하고 골반에 이 긴장을 좀 풀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세거든요. 아주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에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이렇게 무릎 세워놓으시고요. 아무리 피곤하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눕게 되면 하루 종일 긴장되게 던 허리 근육이 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잠자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렇게 무릎을 세워주시고요. 허리 부분, 배를 안으로 당겨 서리가 내려가면 서리쪽 근육이 이완이 되거든요. 드으면 고관절, 엉치를 꾹 아래를 눌러서 네, 골반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 경우에 고관절이 깊은 안쪽이 많이 막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니다 이렇게 또 아침에 일어나셔서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허리 골반 주변에 근력이 아주 약해서 잘 통증 느끼시는 분들한테도 바로 그대로 벌떡 일어날수있는데요 그리고 허리 골반을 움직일 수 있도록 천천히 워밍업을 하는 의미로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턱 안으로 살짝 더 당기시고요. 어깨 내려놓으시고 양쪽 엄지발가락과 안쪽 뒤꿈치를 바닥으로 눌러보겠습니다. 들이쉬면서 천천히 꼬리뼈를 살짝 위로 들어서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쉬면서 아래로 놓으시고요. 다시, 배는 살짝 당겨지면서 꼬리뼈를 들어 올립니다. 엉덩이 아랫부분과 허벅지 뒤쪽에 힘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내쉬면서 내려놓으시고요. 네, 지금도 잘, 두 번을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 좀더 자주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꼬리뼈 들어 올릴 때 복근에도 힘이 들어갔군요. 아랫배 힘을 주면서 엉덩이 근육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네, 네. 들이시면서 이제 골반을 더 높이 위로 들어보겠습니다. 골반이 계속 위로 높이 올라가면서 허리와 등도 바닥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네, 지금 움직임의 중심은 허리가 아니고요. 골반입니다. 허리를 중심에서 이렇게 밀어 올리게 되면 골반이 밑으로 처지게 되거든요. 허리에 유통이 있는 분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움직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아니고요. 꼬리뼈와 허벅지 뒷면을 쭉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네, 내쉬면서 배는 당겨주시고요 위에서부터 등뼈를 한칸한칸 한칸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천천히 등이 내려올 때 골반 처지지 않게 꼬리뼈를 위로 들고 있습니다 등을 지나서 허리 엉치 마지막에 꼬리뼈가 내려옵니다 네 이제 잘하셨고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발바닥 을 아래로 꼭 눌러 기리세요 어깨도 내리시고 내리시면서 꼬리뼈를 들고 계속 골반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높이 들어 올립니다. 허리가 아니라 골반을 들어주세요. 내쉬면서 배를 살짝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꼬리뼈는 약간 위로 든 상태에서 등뼈 하나하나 아래로 내려옵니다. 네, 등에는 흉추 12개, 요추에 5개, 그리고 엉치, 청골과 아래쪽에 꼬리뼈, 미골이 있습니다. 옆으로 무릎을 이렇게 높여주시고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서 앉아 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동작 어렵지 않죠? 다 하실 수 있겠고요. 네. 하고 나니까 골반과 허리 등 부분이 좀 뭔가 이렇게 연결된 느낌도 나고요. 좀더 부드럽게 움직이실 수 있, 있겠죠? 네. 어, 이런 기본적인 동작들은 사실은 어, 요가에서 다른 어려운 동작을 하기 전에 많이 해주실수록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동작들을 더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골반과 척추 부분의 안정성 그리고 그 주변의 구조들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먼저 잘 만들어주시고 나서 해주시면 요가를 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몸을 다친다거나 아니면 자세가 되지 않아서 쉽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요가 수련을 할수 있는 데 기본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해주셨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